스타트 공포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또마시대 자, 가자! 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 o l 자, 극장 내부부터 둘러봅시다 여기가 좀 이따 영사실은 좀 이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사실은 좀 이따 한번 가볼게요 엄청 오래된 극장입니다 여기 엄청 오래됐어요 자, 혹시 오늘 그 꼬마 귀신이 나타날지 오늘은 끝까지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긴 레전드 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소리 들은 사람? <웃음>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형님, 너뭐 들었습니까, 혹시? 나만 들었나? 도청은 여기 있어요. 엄청 짧은 소리, 작게 들었어. 숨소리 같은 거. <웃음> 꼬마야, 혹시 너 왔냐? 찾았다. 꼬마라고는 확실히 장담 못하겠고 이거 뭐지? 형 소리 들어봐 응? 뭐 밟는 소리 안들려? 들려. 나만 들리는데..이거 들려. 왜 그러지? 나한테만 들리고 도치형한테는 안 들린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형님하고 나오고 또, 그 거리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원래 거즘 도치형이 혼자 오든 저 혼자 오든 밖에서 한 명이 띵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좀 개정자들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밖에서 한 명이 띵을 봅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둘이 들어왔어요. 네? 아니 아직은 괜찮아 아니 짱구 부리지 마. 뭔 느낌이 세야 하면 그때 나가서늦지 않아. 짱구 아니라또치아 그렇긴 하네요. 아 망본다는 겁니다. 망. s 스탑! p Stop. 그 하지마, 그러면 하지마. 용사실에 있다고. 아닌데, 어? 천장이 어? 뭐야? 뭐야? 오, 씨, 깜짝이야, 뭐야? 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조심해, 바닥 조심해. 누구냐? 뭐야? 와, 와 뭐야 여기 앞에? 야니 뭐야? 나. 와 뭐야? 아. 뭐야? 나... 뒤에 누구야? 아니 뭐 있는 거야, 뭐야 야, 조심해, 거기 끊어진 게. 그게 앞으로 가면 안 돼. 누구냐? 이 얘기를 할까? 와, 어, 아, 또 끈다. 아, 따 그만. 장난치는 거면 그만해. 어디 있어? 아, 뭐야 그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아따, 아따, 아따. 흔들리는 거 봐. 야. 아. 모두하는것 같아. 이 전에 아저씨 귀신도 있었었지. 아저씨 망자도 있었어 여기에 와이프하고의 마지막 추억을 추억의 장소를 왔다하는 그런 아저 씨 귀신도 있었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거야. 그런데 그 아저씨 망자의 기운이라고 보기에는 아니야. 이러지 않았거든. 꼬마 다시 왔나? 어만야너 그만해봐 거기 있으면 그만해. 뒤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공간이 안전이 없어요. 이건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울소가 나는데 나 들었어. 자 귀신들은 새소리 뭐 이런 거 방울소 이런 거를 좋아해요. 아, 딱 진짜. 아, 딱 뒤에 누구냐 진짜. 나 근데 지금 방금 소리 나기 전에 영사실 쪽으로 비쳤는데 영사실 쪽에서 뭐흙은거본거 거 같아. 여기도 중요한데 영사실 쪽에서 뭐본거 같아 나 진짜 거짓 말라. 그만. 어? 그만. 그렇지. 그만 하라 했어. 산 사람들이고 장난을 쳐? 그만 하라고 했다고. 우와. 이렇게 한 우와. 꿈쩍도 안 해. 이렇게. 어떻게 이게. 우와. 우와. 아, 다시미쳐버리네 미쳐버리겠어. 어디 가냐? 너는 또뭐 꺼? 어디 뭐 있었어? 봤어? 용사 잠깐만 어 사라졌네 어 뭔데 거짓말처럼 완전히 조용해졌어 그렇지 그렇지 예걔그 네. 옆에만 계속 밟아 예 네. 잘못하면 진짜 뭐 빠져 뭐저 때문에 무슨 일 여기 기계 그 부품이야. 그래? 아! 그래. 잠깐만 형거기 잠깐만 있어봐잠깐만 보고 있어봐 형. 무운거 나도 똑같아. 그렇 거기 있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 확인해. 어! 어! 손님 밖에 보이다. 어? 어 밖에 왜? 밖에 보이시냐고. 새끼이 옆으로 막에어떻 이렇게 끝끝끝끝지어에 하면... 뭐야? 오메. 이거다, 뭐, 이거다. 이거다. 내가 지켜지 걱정하지 마. 확실합니까요? 그러지. 믿음이 안가난 니가 된 믿음이 안가 도박이니까 봐 어쩔까요 여기에는 도박이 없는데요 아, 어? 이거 뭐 있어? 밖에 계정나 없는 것 같아 나가서 띵바야 잡고 아니 전혀 아니 전혀 소리 안 났어 이게 거짓말 니지 진짜 막아 이게 진짜 막아 거짓말이야 어? 어? 어? 진짜라고 어? 너냐? 가지 마 가지 왼쪽. <목소리> 와, 뭘 감았다. 와, 누굴 노리니봐야 지금? 상무님, 우리가 우리 백범이 못 찾아, 우리 돌아다니면서 온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상대는 도치형이 한다. 들어와. 이 말이 무슨 소리야, 지니? 이네 배에서 뭔가. 들어오는가? 하... 잠깐만 들어오는가? 히히 이이 지금 비니 걸린다고 여 소리야? 무 소리를 들어봐 히이 비니 걸린 거 아니에요 이이이 저기 차려. 제정신이요 이 무슨 못한 네가 더 무섭다. 너 목덜어 볼까 봐. 못 들었어. 못 들었다. 들어와. 헤, <웃음> 헤, <응>? 헤. <웃음> 괜찮습니까아 응. 이거 뭐냐 이거 뒤 달라달라 거리 거 뭐냐고 이거 가방 옆에. 이거? 어. 일본에서 사온 거. 아. 직수입 아. 아니고 나 직접 산 거. 아니 아까 뭐 탈고댕이래 방울이 됐어. 아 잠깐만 어바인이 아저씨 40대 초반 여기 언제부터 다녀있어 얼마 전에 예 네. 말씀을 잘해주신 돌아가신 지 언제 이렇게 되셨어? 8년 정도 됐다 어떻게 다 돌아가셨어? 엄청 말씀을 잘해주시네 차 타고 가시다가 밤에 길을 잘못 들었다고 초행길이었어. 초행길을 가다가 밤에 시골길 같은데, 에. 저수지? 차를 졸업운전 하셨어. 운전대를 급하.. 급파... 게 그러면 그 저수지에 초행길을 가다가 밤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운전대를.. 저수... 물로 빠졌다 그 말이지라. 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셨어. 여성분하고는 어떤 관계시오? 소라 아는 사이시오? 부부시오, 혹시? 말씀 안해 주실라오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 찜찜한..아니요 이런식으로.. 아니요..아니요.. 조금만 더 뜨뜨미지근하게 대답을 하시네 8년 전쯤에 시골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운대을 급하게 튼다고 틀었는데 초행길이니까 물속 저수지 같은데로 빠졌다 거기서 미쳐 빠져나오.. 어, 아, 아! 와,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거? 잠깐만, 지금, 아저씨 지금 빠졌어요, 여러분들. 나 찾는다 하면서 갔어. 그 여, 여성분, 망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나 찾는다 하면서 지금 갔어. 나, 찾, 나 찾는다 하면서 갔어, 지금. 확실히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여기 현재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간 거지? 잠깐만, 오케이. 아저씨, 아저씨, 뭐하요 들어왔다. 아저씨, 맞저 얘기해봅시다. 여기가 좋지라고. 아저씨, 거기 계시오. 어? 뭐야? 야옹아? 야옹 야옹, 야옹 어디야? 죽을려고 하는 소 같은데.. 뭐야..여기 아시... 뭐야, 고양이 때문에 그런가? 아, 여게 내가 비실래요 여기 뭐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 여기 있는 줄 알았거든? 현재 얘기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다 자그 안에 계시오 조그만 대기해 봅시다 어 있는 것 같아 어 있는 것 같아 아까침에 영사실 지금은 화장실 지금은 토일렛아저씨자 여기까지만 갈게라 여기까지만 갈게라 자 아까쯤에 무엇다한 뭐 얘기 맞이합시다. 그것만 듣고 나갈게라. 그 아까쯤에 어, 여성분 한분 계셨지라, 한분 계셨지라. 그분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리고 아까쯤에 저수지에 저수지에 빠졌다고 했어와 그때 누구 누구 타고 계셨어 혼자? 아니면은 8년 전쯤에 그렇게 사고 당하셨다했지라. 누구랑 다고 계셨어. 좀 얘기해 주시오. 혼자라. 혼자, 혼자라는데. 40대 초반이고.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는데. 그, 아까쯤에 그 여성분이랑은 아는 사이요. 이거 말씀 안해주실아알았어 알았어라. 예, 아, 알았어라, 알았어라. 예, 알았어라, 알았어라. 알았어라. 그건 더 이상 안 물어볼게라. 좀 짜증을 내시네. 그 여성분 얘기만 나오면은 어, 오늘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작은 이유는 겁나게 작아요. 저도 이 대화를 계속 유추해서 듣는 거야. 아까쯤에 영사실에서 말할 때는 그래도 선명하게 잘 들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소리가 겁나게 약하고 내가 유추해서 듣는 거야. 그래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짜맞히는 식으로 난 지금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안 들릴 거야, 아마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릴 거야. 에? 뭐라 뭐라? 재수가 없었던 것 같다. 고 내가 아저씨가 깊게 빠지지도 않았다고 밤만 잠겼다. 밤만 잠겼는데 거기를 못빠져나오셨어라고 차가 아예 전복돼가지고 물속으로 아예 깊숙이 들어간게 아니라 밤만 잠겼는데 거기를 못 빠져나왔다. 내가 참 재수가 없었다. 8년 전 맞소? 8년 전은 맞구만. 어, 그렇게 계속 맞다고 하네. 혼자 타셔도보라해 가족은 없었고, 가족은 결혼도 안했는데 뭔 가족이냐. 결혼을 안 하셨구나. 아, 지금 정확히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딱 40. 그러면 정확히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정확히 얼마 안되어 아, 알았어 알았어 그냥 얼마 안 됐다고 다시 아, 담배 하나 드릴까라고 혹시 담배 태우시오 담배 태우시오 담배 하나 드릴까라고 괜찮게 말씀해 보시오 아됐어라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오 여기에 지금 또 다른 분들 계시오 혹시 어떤 꼬마 못 봤어, 꼬마. 못 봤다는데, 여러분들. 꼬마는 아예 떠나지 않았을까 싶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잘안 들릴거야. 엄청 목소리도 작고, 기운을 내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화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말을 들어주길 예타게 기다렸던거야. 그런 느낌인거 같아. 와. 다리 괜찮아요. 지금 지내를 지, 지 왔지. 어? 왜그랬니아이 뭐 아, 가 깜짝이야 왔다나이씨. 와나 방금 깜짝 놀랐잖아 지금 나 지금 도치형 아닌 줄 알았잖아 나 지금 귀신 붙은 줄 알았어 진짜. 와나 깜짝이야. 다리 빙이 뭐냐? 혹시 모르고 여자 망자. 아직안 풀렸어. 풀렸어. 아, 풀렸어? 안 그러면 코에다 침을 발라. 가시기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 그냥 갖다 놨어. 뭐라? 이거라. 아니, 내가 그무단치 갖다 놓 거냐. 이 은비하고 썩어놓은 새끼야. 손에 문지 못게. 무단지 뭐 그걸 해. 그럼 누가 갖다 놨어? 이게 왜 여기 있어, 갑자기?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하는데 극장이니까. 괜히 역골라 하지 마. 시하나안될어지네 누구 찾냐? 에? 누구 찾아? 여자라고 여자 귀신 안찾으려고 아까 여친 필요하다며. 찾자. 응. 혹시 아요어 어. 어. 아저씬가. 와와 진짜 놀랬다. 와. 우와. 우와. 아니... 어? 또 채널 또 채널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 아, 그 고딩은 또 문에 끼잖아. 어, 관계.